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의 비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용어부터 살펴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는 산재보험에서 표현하는 용어이고 노무제공자는 고용보험에서 표현하는 용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가입자는 건설기계관리법상 27종의 건설기계조종사가 되었고 고용보험은 건설기계조종사 및 화물차주라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산재와 보험가입자가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관리번호의 경우 산재보험은 현장관리번호로 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고용보험은 특고관리번호로 별도로 성립 후에 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근무일 기준으로 1월 15일까지 신고를 해 주시면 되겠고 신고 주체의 경우 산재보험은 원수급 사업장 또는 승인받은 하수급 사업장에서 신고를 해 주셔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인 원청, 하청, 재하청 등이 되겠습니다. 신고 방법으로는 산재보험은 입직, 이직 신고를 통해서 신고를 해 주셔야 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노무제공기간이 한달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상실신고를 한달 미만인 경우에는 노무제공확인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보험료 납부의 경우 산재보험은 매년 3월에 매년 납부를 하게 되고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무일 기준으로 익 2월 10일까지 매달 매달 납부하게 됩니다. 이중취득의 경우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동일사업장 기준으로 이중취득이 불가능하나 고용보험인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동일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이중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노무제공자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노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